코어와 힙 운동 같이 해보실 거예요. 누워서 브리증부터 시작할게요. 쭉 올라가시고 내쉬면서 차근차근 내려오세요. 후, 이렇게 6번 하실 거예요. And two, 쭉 올라가시고 목뭐 길게 하세요. 내쉬면서 다운 후. And three, 呃, 쭉 올라가시고요. 무릎 길게 하세요. 가슴부터 다운. And four, 쭉. And down, 呃. And five, 쭉. And 쭉. 마지막, s 후, 쭉, a 다운, 후. 자, 그 다음은 브릿지 스텝. 많이 해보셔서 아시죠? 자, 오른 다리로 네 세트, 왼 다리로 네 세트 하실 거예요. 올라간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 다리부터 하나, a n 둘. 좋아요, and, three, four, a 1 n one and two t n last o n n d t w n 쭉 그대로 가슴부터 내려오세요. 후 바로 올라가셔서 왼다리부터 스텝 밟으실 거예요. 시작 1 n e and two n d f o n d one n d t w n d f three, and, 힙 떨어지지 않게, and, two. three, and, four, 가슴부터 내려오세요. 후. 자, 그대로 싱글렉 브릿지 올라가셔서 우리 다리 up 다운 브러쉬 하실 거예요. 내쉬면서 그대로 한 다리 밴드 들어서, and flex down, and up, and two, and up, 앤 n t h r n up, n f 길게, a n f 쭉, and six, up, and s up, last, e up, 그대로 밴드. 바로 반대쪽 가실게요. 들어서, and o n 쭉, a n t 앤 길게 하세요, t 쭉, a n 길게, f 위로, n six, t w 쭉, 밴드 하시고요, 천천히 가슴부터 다운, 후. 잘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스몰 컬업, 심플 컬업 하실 거예요. 10번씩 차분하게 호흡 깊게 하시면서 해보실게요. 두손 머리 뒤 들이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컬업. 흐앤 그렇죠. 투앤 목이 하시면 안 돼요. 몸이 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몸통에 집중. 앤 둘. 바이 앤 n 쭉, 다섯 개 더, six, and, two, seven, a 아랫배 납작하게, 마지막, t e 좋으세요. 자, 오른 다리 밴드, 왼 다리 밴드 그대로, 30초간. 그대로 걸어. 엔. 130초간 유지하세요. 둘. 후후후후. 그렇죠. 호흡은 편하신 대로 다섯 번 내쉬고 다섯 번 들이마셔도 되고요. 두번 내쉬고 두번 들이마셔도 되세요. 편하신 대로 그 대신 계속 호흡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조금 더. 둘. 어깨에 목 길게. 둘, 으, 으, 으, 후, 후, 후, 후, 후. 후후 <웃음> 좋아요 그대로 잘 하셨어요 잠깐 쉬세요 그대로 앉고 후 복근 운동 하실 때에는 아랫배 복부 깊게 집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번에는 싱글 렉 스트레치 상체 그대로 컬업 상태 다리만 교차 M 3 0 초간 둘 M 너무 빠르게 다리 교차하지 않으시고요 천천히 M 복부 쑥 M 쑥 집어넣으시면서 M 두 다리가 같이 움직인다 생각하세요 한 다리 따로 한 다리 따로 아니고요 두 다리 같이 신경 쓰면서 후 M 후 M 후 M 후 M 후 M, 흐, M. 흐앤, 흐앤, 좋아요. 그대로 잠깐 쉬실게요. 그 다음 동작 복근 운동은요. 크리스 크로스세요. 뭔지 아시겠죠? 두손 깍지 끼시고 팔꿈치랑 무릎이랑 서로 반대로 교차되게 크로스 앤, 들 흐, 들, 흐, 은, 흐, 들, 흐, 들 흐, 팔꿈치와 반대 무릎이 서로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되 또 반대 팔꿈치는 사선 멀리 길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뻗는 다리, 반대쪽으로 가는 팔 같이 서로 멀어지세요. 엠 2, 조금만 더, 흐, 3초 더, 2, 엠 후, 엠 좋으세요. 잠깐 쉬실게요. 호흡 충분히 하시면서 목이나 어깨에 긴장되지 않도록 자그 다음 동작은요 쿼드라 패드 네발 자세로 하시면서 무릎을 들었다 내렸다 하실 거예요 자 천천히 옆으로 돌아 일어나시고 네발 자세로 먼저 스타트 포지션 취해주시고요 발가락을 세워주시고 이 상태에서 무릎을 들었다 내렸다 10번 반복하실 거예요 그대로 배에 down, and up, ᄃ, up, ᄃ, up. 좋아요. and up, ᄃ, up, ᄃ, up, ᄃ. 세개 더. up, ᄃ, up. 마지막, and 쭉. 그렇죠. 이 상태로 잠깐 아기 자세로 쉬었다가 똑같은 동작을 한번더열 세트 반복, 열, 하실 거예요. 네 발자세 발가락 세우시고요. 준비. 호흡과 함께 복부 쏙 집어 넣으시면서 업,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하시면서 정수리와 꼬리뼈가 일직선으로 길게 어깨 귀 멀리 하시고요. 배쏙 집어 넣으시면서. 납작하게 마지막 엔업 좋으세요 애기 자세로 잠깐 쉬세요 자그 다음 동작은요 엘보 플랭크 상태로 골반 트위스트 동작 하시는거 50초간 진행하실 거예요 발가락 세워 놓으시고 몸통 납작하게 흐엔흐엔흐 앤 충분히 호흡하시면서 침착하게 하세요. 둘앤 빨리하시는 것보단 꼭꼭 동작에 집중하시면서 앤후앤둘앤후 앤. 매트가 조금 미끄러우실 수 있어요. 발가락으로 살짝 앞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하시면 뒤로 계속 밀려나가지 않고 안정감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앤둘 어깨 기멀리 하시고요. 후앤 후, 후, 팔뚝 넓다라고 생각하시고 바닥 지지를 안정감 있게 10초만 더 앤, 둘, 후, 겨드랑이 쏙 끌어내리시면서 후, 둘, 후, 후, 엠 좋아요. 그대로 잠깐 쉬실 거예요. 애기자세 스트레치. 자, 그 다음 동작은 닐링으로 사이드 동작으로 플랭크 하실 건데요. 버티지는 않으실 거고요. 무릎 꿇은 상태, 옆으로 플랭크 상태로요. 엉덩이 힙을 바닥을 터치업, 터치업 하는 느낌으로 실시하실 거예요. 그대로 내쉬면서 그대로 앤업 다운 이렇게 12번 앤투 쓰리 목 길게 하세요. 포둘 파이브 둘식 여섯 개 더요. 엠원둘 좋아요. 쓰리 둘포 머리 정수리 길게. 파이브 라스트 식 좋으세요. 그 대로 반대쪽. 두 무릎 포개져 있지만 허벅지 안쪽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귀엽게 멀리 하시고 겨드랑이 끌어내리세요. 업, 다운, 업, 다운 무릎과 정강이로 바닥을 지지를 해주시고 업, 다운, 밑에 골반이 윗골반 같이 포개서 올라간다 생각하세요. 업, 다운, 업, 다운 위쪽 어깨가 앞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판판한 등판 생각하시면서 업, 다운, 업, 다운, 업 잘하셨어요. 그대로 옆으로 쭉 사이드 라인으로 옆으로 쭉 누워주실 거고요. 그대로 플렉스 상태, 포인 상태 상관없어요. 플렉스로 다리 업앤 다운 10번 뒤꿈치 길게 2, 2, 3, 2, 4, 5, 6, 7, 8, 9, 10 좋으세요. 그대로 옆면 다 누워주시고 약간 팔베개 하듯이 해주셔도 되고요. TV 보듯이 발 세워 주셔도 되세요. 론드장 왔다 갔다 앞뒤로 하실 거예요. 1번앞앤뒤 이렇게 10번 2앤 길게 3앤2 4앤2 5 And 발끝이 길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위로 많이 올리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발끝 길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자극이 가세요. 두, 나인, d 두, 텐, 앤, 좋으세요. 잘하셨고요. 반대쪽. 그대로 엘보로 하신 상태 두 다리 플렉스. 준비, 옆구리 처지지 않게 업. down and 2 down a n 3 o 길게 f i v 길게 six do two. seven o e i g 10 좋으세요. 그 상태로 몸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고 그대로 앞뒤 롱드장 들어서 발끝 길게 해서 앞으로 터치 뒤로 터치. m2. m2. 3n 하실 때 밑다리만 신경 쓰시면 다리가 자꾸 들썩들썩해요. 밑에 다리가 밑에 다리 바닥 지지면을 넓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안정감 있게 복부에도 안정감 있게 힘 주시고요. 앤두 번만 더. 나인 앤 둘, 라스트. 텐앤 좋으세요. 자 이번에는 네발 자세 쿼드라 패드 상태에서 싱글 레그 어펜 다운 힙 운동 들어가실게요. 다리 쭉 피신 상태. 어펜 다운, 업앤 길게 다운. 투 길게, 쓰리, 둘. 다리 올릴 때 허리가 너무 전만 되지 않도록 아랫배 납작하게 엉덩이도 조금은 같이 올라간 느낌보다는 조금 더힘 주셔서 따라 올라가지 않게 9 마지막 밴 좋으세요 그 다음 그 다리 그대로 롱드장 할 거예요 들은 상태에서 사이드 투 사이드 왔다 갔다 반원 그리시면서 M2 2 3, h r e o and f o u o f 길게, 6, i x two and s e o and e i o and n i o last t e and 쭉 좋으세요. 자 반대 다리 싱글 레그 어펜 다운 그대로 업. 다운, 길게 다운, 스리, 두, 포 하시면서 지지하는 반대 다리도 무릎만 누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강이와 발등도 바닥을 쭉쭉 납작하게 눌러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그 힘으로 배에 쏙 집어넣으시고 마지막 업, 다운 이어서 론드장 사이드 투 사이드 든 상태에서 매트 끝, 반대 매트 끝. Two and, 그렇죠. 3, t 4, o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시겠다면 매트 끝과 끝, 사선과 사선 끝으로 지지, 이렇게 끝면을 생각을 하시면서 해주셔도 좋으실 거고요. 9, o 마지막 10, and, 좋으세요. 그대로 아기 자세 스트레치, 후. 그대로 한쪽으로 쭉두 손. 반대쪽으로 두손 옮겨서 스트레칭. 그대로 한숨 쉬면서 가운데 주르르르르르 정면 보시고요. 우리 마지막 마무리 스트레치 간단하게 하실게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목서클 두 번씩 그대로 숨쉬세요. 1, N 3, 4, 5, 두 반대쪽 서클 and 드 마지막 두 and 정면 보시고요 한숨 한번후 잘하셨어요.